안녕하세요. 보험금 팔레방입니다. 택시기사와 함께 음주 후 공공성 및 대가성 없이 탑승하였다가 사망하였다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2011가학 137296 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. 재판부의 판단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특약에서 말하는 대중교통수단이란 다수의 불특정 사람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그 사람들을 운송하는 데 이용될 수 있도록 제공되는 교통수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공공성 및 대가성 없이 사적인 목적으로 친분관계에 의하여 이용되는 교통수단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인 바 김씨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집에서 자고 있던 중 김씨가 전화로 3만원을 준다고 하여 이 사건 택시를 운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김씨의 이 사건 사고 전에 통화 내역에 김씨와 통화를 하였던 내용은 나타나지 않은 점이 사건 법정에는 탑승객들과 같이 술을 마셨던 것 같기도 하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김씨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십사를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, 즉 성실을 비롯한 당시 이사건 택시의 탑승객들은 김씨의 후배 내지 친동생이었던 사람들로 김씨와 서로 잘 알던 사이였던 점 김씨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에 성씨 등과 어울려 술을 마셨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성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.197%로 술에 상당히 취해 있었던 김씨가 운전하던 이 사건 택시에 탑승한 것을 대중교통으로서 이 사건 택시를 이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사건 택시는 이 사건 사고 전날 쉬는 날이어서 영업을 위한 운행을 하지 않았고 달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그 밖에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성씨는 이 사건 택시를 김씨와의 사적인 친분관계에 의하여 이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성씨가 이 사건 택시를 공공성 및 대가성을 갖춘 대중교통수단으로 이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.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중교통이용특약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.